유치부 친구들 모여라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님이 내려오신 날이래요. 와, 어떤 날일까?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성령님께서 내려오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잘 배우고 감사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번, 지난주 국악공부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우우우우우 올라가셨던 거 기억하죠? 오늘은 성령님이 또 우우우우 내려오셨다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잘 불렀어요. 지난 시간에는 아저씨랑 꼬마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기다린다고 했었죠? 기다리다가 펜테커스트라는 날이 되었어요. 오순절이에요. 바로 이날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내려오신 날이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던 중에 어느덧 오순절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답니다. 우와 아저씨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꼬마야 오늘이 바로 오순절이지 않니?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다. 어이고, 힘들게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웃음> 이 사람들은 오순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지.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네, 잠깐만요. 고 이, 장난치지 마. 어서 내려와. 알겠습니다. 예고, 잠깐만요. 뚝뚝뚝뚝. 꼬마와 아저씨는 함께 지내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어, 아저씨? 뭔가가 이상한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까요? 어, 글쎄? 무슨 일일까,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와 함께 바람이 집으로 거세게 몰려들어온 거예요. <목소리> 아, 아저씨 무서워요. 그러더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앉았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아저씨. 저것 좀 보세요. 와, 정말 신기해요. 무슨 일이죠? 와, 제자들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내려앉았구나. 아니, 그런데, 아저씨, 아저씨 위에도 머리가 불이타고 있어요. 어떻게 요 어떻게 요 뜨겁지 않아요? 어 아니, 하나도 안 뜨거운데? 꼬마야, 네 머리 위어도어머머어머리에도 타고 있네요. 아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까이게 무슨 게일까요 자, 떻마야 우리도 밖으로 나가 보자. 네, 아저씨.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자. 어, 불도 가져와야지. 아, 맞아요. 불도 가져와야지. 엠짝. 오, 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걸요? 음. 일이 무슨 일일까? 잘 생각해보죠. 썰러 썰러 썰러. 썰러 썰러 썰러 썰러. 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예수 e 주셨다고요? 솔로 솔로 솔로 솔로 h 로 솔로 솔로, 솔로 솔로 우리 사람 이해 l 다해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o s 하고 이해하고 있잖아 l 아 s 저 l o solo solo solo solo solo s o 갑자기 저렇게 제자들이 외국말로 말할 수 있다니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을 말하고 있었어요 어? 어 그런데 우리 아저씨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깜짝이야 언제 저기까지 올라가셨대? 여러분들이요 제 말을 잘 들어보시오 지금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라오. 응? 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소.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할수 있는 것이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올수 있어요 와 우리 아저씨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신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다 기뻐했어요 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야 신난다 정말 만세! 만세! 만세! 맞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만세! 네, 아저씨가 아주 멋지게 설교한 대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은 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마저 찬양 불러봅시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 머리 위로 내려오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도 성령님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알아듣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칭찬해 주세요. 우리 진우, 서연이, 연호, 윤아, 지우, 현수, 지우, 윤리 니네, 윤, 영찬, 그리고 노아 또 유건이. 하나님 아버지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성경이 만에 덕쑥쑥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잘 지내고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